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 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요즘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 위에 딱 오른쪽 상단을 터치 를 하면 점 3개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자막 기능이 있는데요 자막에서 한국어 영어 선택하실 수 있고 제 목소리 듣기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막으로도 깔끔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옥프로치에서 거리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포뮬러 세븐 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거리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웃스피 인스피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옥프로치에서 아웃 스피만 주면 1대 2 법칙 그리고 인스핀을 주면 2대 1 법칙 그리고 미들 스피을 주면 1대 1 법칙 이다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거리 맞추는 공식 그두 번째 시간 인데요 여기에서는 시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짧은 어프로치 샷은요, 이 58도 돌핀엣지로 사용을 합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쓰고 있는 MP518 시리즈에 들어 있는 SAP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핀엣지는 기성 이 MP518이라는 클럽과는 약간 다른 로프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S를 쓸때 어떻고, A를 쓸때 어떻고. 난 P를 쓸때 어떻다라는 공식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오늘은 기존에 있는 클럽 세트를 활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샌드웨지인 S를 이용을 해서 어프로치 샷을 해볼 텐데요. 아,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m를 나갈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든지 이 하프스윙을 했을 때이 클럽이 지면과 클럽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했을 때 기준으로 30이 나가는 클럽을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30이 나가는 힘을 키워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프를 들었을 때 나가는 거리가 지금 한 29.85, 30 정도 되는 거리가 나오는 스윙을 만들던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그 클럽을 찾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한 31, 이런 식으로 하프, 그리고 하프 올라갈 때는 관성력이 있기 때문에 뭐더 올라가도 사실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의 하프면 됩니다. 하프 쳤어요. 그러면 한 32, 3또아 평소에는 제가 이걸로 하지 니까하 않으니까 좀 많이 나가네요. 제 생각보단. 이렇게 해서 나가면 많이 나가요. 제 58도 외지로 칠 때보다 한 5미터 정도가 평균적으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천천히 이 정도로 치면 한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놓고 이렇게 해서 30을 만듭니다. 어, 많이 나간다. 한32 정도. 제가 생각한 것보단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하프 스윙으로 해서 쳤더니 3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샌드웨지 가지고 거리를 먼저 조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30이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이면 오른쪽 일 때가 9시거든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리고 9시 일때 30이면 8시는 20m가 나갑니다. 그리고 7시는 10m가 나가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30, 20, 10 그래서 하프 스윙 일 때는 30이었죠. 그러면 이 정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하프일 때 30. 이렇게 30이 나갔다면 8시 방향이면 20이 나갑니다. 그래서 8시 이렇게 치면 20. 지금 한 17, 18 정도 나왔죠? 또 8시 이렇게 치면 20. 또 이렇게 치면 한20 정도 플레이가 되게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8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오, 8, 9시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관성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 7시, 7시는 10. 음, 또 7시는 10. 이런식의 나가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30이 나가는 걸 만들어 놓으면, 이 하프스윙일 때, 여기에서 요 정도 8시면, 음, 20. 그 다음에, 요 밑에면, 어느 정도가 나가요? 음, 10.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런데, 이 스윙 크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 스윙 크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30이라는 기준을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제가 클럽만 바꿔보겠습니다. 어프로치 웨지로 제가 바꿀 텐데, A 웨지예요 A 웨지. 그러면, 똑같은 스윙 크기로 치게 되면 일반적인 요즘은 이제 뭐그 각도의 차이가 좀 작긴 한데 4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클럽별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나냐면 보통 10m 또는 10야드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A로 똑같이 하프에서 치게 되면 A는 한40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도 38 정도가 나오잖아요. 다시 똑같이 하프 스윙으로 가면 A는 10이 더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지금도 한 30, 40, 한1 정도.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 샌드웨지일 때이 정도면 30이었는데 A를 치니까 40이 나가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8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몇이 나갈까요? 이게 40이었으니까. 어, 그러면 샌드웨지, 샌드지 하프스윙 하는 거랑 똑같은 30이 나가요. 물론 이제 저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자, 지금 한27 정도 나왔는데, 또 8시. 8시. 이게 좀 약간 런에 대해서 기계가 약간 좀 정확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윙을 했을 때한30 정도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여기에서 7시 방향으로 하면 20이 나가겠죠. 원래는 샌드는 10이었는데 한20 정도가 런까지 포함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실전에서는 그렇게 막 굴러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피칭웨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피칭웨지는 샌드웨지가 하프일 때 30이었죠. 그럼 A일 때는요. 40. 그럼 피칭웨지는요. 50. 9번이면 60.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단 스윙 스피드는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피칭웨지 반들고 이렇게 치면 쭉 해서 한47 정도 또 반들고 똑같이 하프 스윙 치면 한이 정도 면52 제가 지금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가서 치면 50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아지면요. 당연히 40또 7시 방향으로 가면 30 이렇게 해서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공식은 백스윙으로 조절하는 스윙 공식입니다. 백스윙으로 조절하는 스윙 공식인데 야, 이 백스윙으로 조절을 한다. 그렇지? 반만 들어서 이렇게 해서 치면 50이 나간다라는 공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께 만족시킬 이병우은 아닙니다. 실제로 꾼들은 오늘 이 시간 말고 옥프로치 마지막 시간에 드리는 팔로우스루로 어프로치 거리 조절을 해요. 와우. 그걸 제가 예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섀도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섀도우 트레이닝. 그때는 제 레슨이 어떠한 맥락이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는데, 아, 이 오늘 이 레슨 이후에 제가 쉐도우 트레이닝으로 5프로치 거리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드리게 되면 와 그때 이 내용이었는데 그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가 되게 음, 등한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하프 스윙 들고 지금 피칭 회지 그러면 하프 들면 50정도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70m가 남았잖아요. 70m가. 그러면 샌드웨지로 막 얼만큼 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피칭웨지가 하프스윙일 때 50m가 나가면 9번이면 60, 7번, 음, 8번이면 70까지 나가겠죠. 그래서 8번 아이언으로. 자, 제 8번 아이언 가져와 볼게요. 뿅! 8번 아이언입니다. 8번 아이언. 8번 아이언으로 해서 하프스윙을 하면 70m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거리 컨트롤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도 한 70, 이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꼭 샌드웨지로 그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몇이 남았냐고 우리 캐디분 또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했을 때 앞에 구를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라 판단이 되면 이걸 갖다가 8번은 하프 스윙을 하면 내가 7 0은칠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럼 지금도 한 69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린 공략하는 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 그 점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할때그 다음에 옥프로치를 할때 하프 스윙으로 30m가 날아가는 걸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30m가 아니라 3 2 야드 플레이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9시, 8시, 7시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맞추게 되면 상당히 쉽게 어프로치 거리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스윙으로 옥프로치 거리 조절 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옥프로치의 최고의 피날레, 팔로우스루로 거리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옥프로치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 오늘 레슨 굉장히 좋았죠?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버튼 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오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